네, 안녕하세요 퍼프포드 조조입니다. 어, 이번 도커 컨테이너 활용법에서는요 앞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가 있었죠. 우리가 수도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 쓰라고 하면은 아마 http 이것을 다운로드 같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다른 이미지 형태로 저희가 이제 태그를 달아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도커 허브 쪽에다가 업로드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이 도커 허브라고 하는 공식적인 저장소 홈페이지가 있죠. 여기에서 계정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엔지 니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들을 별도로 이전에 한번 올렸던 것들이 쭉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 계정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것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이미지 무료 가입을 하시더라도 이제 조금 어 제한이 많이 풀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컨테이너들을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퍼블릭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요 이전에 받았던 이미지에다가 어, 한번 태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좀 많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게 동일한 이미지 아이디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도커 컨테이너의 장점들은 뭐냐면은 이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게 돼,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미지들을 여기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성을 할 때는 이전에 받았던 이미지들을 또 다운로드 받기보다도 여기 있던 것을 태그만 좀 달리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도커, 이미지, 그 다음에 태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 HTTP, 여기는 이제 태그가 이제 최그,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HTTP만 하더라도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태그를 달리했다. 그러면은 이것과 같이 태그들을 별도로 명시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앞에 이제 태그라고 하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는 이 앞에가 이제 원본이에요. 이 원본이 그 뒤에가 이제 참조할 거에 대한 태그들을 달아줍니다. 이미지 이름과 그러니까 저장소의 이름이죠. 저장소의 이름과 그 다음 에 태그를 나는 좀 달리 또 예, 설정을 해주면은 나는 2.0, 1.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현재 뭐 복사한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어, 동작이 되고요 다시 수도 독과 이미지수로 하면은 이제 두 개의 이렇게 정보들 어,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위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아래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두 개를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두 개를 달리 이미지를 선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수 있다 그 안에서 작업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후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늘려 나가고 이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작업을 이게 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도커 허브 쪽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업로드를 할때 먼저 작업을 할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솔을 하나 이렇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콘솔을 하나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뭐를 할 거냐면 도커, 그 다음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어,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계정 정보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로그인을 미리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증이 하면 성공적으로 되면은 로그인이 서세스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로에는 여러분들의 인증과 관련된 키값들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평문으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암화된 키값이요, 에 API 키값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면은 문제가 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언클리언 인크리트됐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예, 암화되지 호 않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어,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저장소에다가 올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한번 우, 우선은 실패한 저장소 업데이트 한번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그냥 이제 어, 생성됐던 이미지들을 올리시면 안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 면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도 도커 푸시라고 하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은 리눅스 HTTP라고 하는 요거를 하나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뭐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리눅스 그 다음에 HTTPD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앞에다가 엔지니키라고 해서 어요쪽 레포그 저장소에다 올리겠다, 퍼블릭레포에 올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앞에다 태그를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어, 하도록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은 오류가 나오죠 당연히 이제 여기 관련된 이런 것들이 돼해서 어, 없다 현재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이런 이미지들이 없다는 라 것이죠 음, 당연히 없죠 여기 관련된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예,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신의 도커 컨테이너에 올리기 위해서, 수도, 도커 이미지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저장소를 자기 아이디 정보들로 현재 여러분들이 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 주냐, 수도,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이미지, 뭐, 이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바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전에 했던 것들 수정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태그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작업을 했다고 합시다. 새로 그러면 리눅스 httpd httpd 그 다음에 1.0 태그까지 여러분들이 붙이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꺼 엔진 이키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http에 대해서 2.0으로 다른 작업을 끝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태그를 안 붙였네요. 그 태그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태그를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커 이미지스 정보들을 다시 한번 보면은 3개의 이미지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업한 것은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가 공식적인 페이지에서 http를 다운로드 를 받았어요 그 다음 원본 파일들을 또 수정해 가지고 사용하기 보다도 하나의 태그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이제 리눅스 http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막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태그를 바꾸기 보단 태그를 또 바꾸기 보다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얘를 내꺼 계정이 있는 공식 페이지에다가 업로드해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 주고 싶어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내가 만든 도커 허브 쪽에다가 올려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도커 푸시 이제는 아까 썼던 이미지 있에서 레치 ddbd 2.0 이죠 이제 2.0 으로 여기다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저희가 푸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는 네, 인증이 됐고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아 저는 기존에 올라왔던 것들이 이미지가 좀, 좀 겹쳐 가지고 오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저와 같이 실습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식 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공식 페이지 쪽에 정상적으로 올라왔는지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저와 같이 어, 이전에 제가 이제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hdb 서버 지금 금방 올렸던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원할 때저있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원할 때 다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어,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면은 로그아웃이라고 해 가지고요 다시 인증했던 저장되어 있던 것을 지우면서 또 이렇게 어, 우리가 로그아웃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보안상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태그 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식 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에 올리는 방법들을 좀 다뤘습니다